자, 의뢰 퀘스트, 블로초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리천한테서 봤구요. 자, 은행골 주변 곳곳에 블로초가 있다. 요게 핵심이구요. 자, 요거 블로초가 맵에서 어디 있었더라. 여기 맵누니까 보이죠? 물음표. 어? 이동할 수없어도 있네? 저쪽으로 가줍니다 방향이 여기네요 여로 달리면 되겠죠? 이 갔다가 끝에서 경공으로 블러초를 찾아서 이게 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음표로 저 물음표가 블러초 위치거든요? 자 여기 살펴보기 있죠? 아 요건 상관 없었나? 그치그치 맞네 맞네 요걸 먼저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죠? 거대 안개 위에 올라가라고 여기를 올라가라는 소리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요렇게 벽타고 가면돼요 바로 미끄러져 버렸네? 다시다시다시 다시. 이게 경공팁은 항상 요렇게 모서리에 박혀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미끄러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갈수 있어요 자 블루초 획득 자 이렇게 되면은 반지 한 개를 바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몰아수 1티어짜리 방지 치는 여기로 오라고 돼있는데어 뭐야 자동이동 되네? 주변에 무너짐 석탑 위에서 찾을 수 있다 저기 있네요 바로 위에 있네 바로 위에 자 이렇게 가 nope. 아, 이걸 떨어지냐 요게 조금 시스템상 조금 이상한게 있어 미끄러지거든요 벽에 타면은 그 무조건 한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됐다 여기서 올라가 되네 자 이것도 완료 자 이제 마지막 답은 임무의 의뢰 이 은행골에서 맨 마지막 명소가 품은도 요거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많이 주네요 15,660 자동이동 불가입니다 위치는 미니맵 은행골 요걸 열면 되거든요 요걸 열고 여기 있죠 여기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어 이거 뭐야 초록색 상자네 오케이덕 okay, <웃음> 가는길에 게이더자 저기는 이제 경공으로 가는게 빠르니까 경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그 위치에 도착하면은 여기 물음표 보이죠? 기전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여기서 퀘스트를 받고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자, 숨겨진 절벽길에 자라는 황열초. 자, 이거 맵 찾을 때 여기 눌려서 자, 숨겨진 절벽길. 요게 맞네. 정령 여기네. 아, 이거는 정령총 방문 퀘스트 해야되네? 그리고 요거 퀘스트 먼저 하고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 무덤 퀘스트 쭉 깨시다 보면은 뭐지? 이렇게 정년총 퀘스트 있습니다 요거 퀘스트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정년총 맵이 열리는데 아 어, 여기 맵이 열리시면은 이제 의뢰 은행골 의뢰 마지막인 이 황열초 구각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캐스트 이제 받으러 왔으니까 여기까지 받고 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맵은 오마 유적 오마 유적이 들어가셔서 숨겨진 절벽길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마 무덤 2층 앞에 2층 앞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여기였거든요 황열초. 자, 원래 정식 루트는 이렇게 길 따라 여기 바위 넘어 넘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갈 거죠. 왜냐면 CBT에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2단 점프 경공으로 날아가시면 바로 도착합니다. 자, 여기 바로 이렇게 황열초 도착했죠. 이렇게 얻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퀘스트가 완료하게 됩니다. 엄청 쉽죠? 자 이번 퀘스트는 석상이죠? 숨겨진 석상 찾는거 이 의뢰수락 어, 전투력은 뭐 이렇게 적혀있지만 어, 이거는 전투하는 퀘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로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의뢰보상이 여기 보시면은 수련, 체질 아니 내공이구나 내공에 여기 열수 있는 책을 주기 때문에 아마 요거 요거 둘 중에 하나 줄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깨야됩니다자 줄거리는 이제 요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힌트가 여기 적혀있죠? 숨겨진 절벽길이라고 이건 아까 전에 클리어했던 황열초 찾는거랑 똑같습니다 오마유적의 숨겨진 절벽길로 가시면은 요렇게 느낌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동해서 왔습니다. 자, 바로 으음. 왼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아마 처음 할때 정말 허무할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찰때 허무했거든요. 그러면 숨겨진 석상 찾기 퀘스트 완료. 자, 그러면 내공의 세 번째 학원을 얻게 되고요. 이상번은제 생각에는 아마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서 받게 될것 같습니다.